자 시작하죠. 이제 97페이지 맨 밑에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다시 말해서 건축 한계선을 말합니다.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대지 안에 건축하면서 대지 안에 뭐 어디다 저도 관계 없는데 건축물이 도로를 넘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넘어오지 마라. 그게 이제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건축선은 원칙은 요 선이 건축선이 되겠죠. 건물이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이 선이죠.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도로, 도로 경계선이죠. 동시에 대지의 또 경계선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뭐가 건축선이 된다? 대지와 도로. 대지와 인접대지의 경계선. 맞아 틀려? 틀려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걸 건축선으로 하는 건데 대지 안으로 건축선을 이렇게 후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데 대지 안쪽으로 이렇게 건축선을 후퇴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 미달도로라는 건그근데이 도로가 2m 도로다. 소유너비가 확보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소유너비가 원칙은 4 차량통행곤란 3 막다른 도로 2, 3은 6 그게 이제 도로 조건이죠. 근데 2m 도로가 확보됐으니까 이때 건축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 있고 두번째 도로 어디 모퉁이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이 정해지는게 있습니다 도로 모퉁이니까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에, 교차하는데 교차하는 모퉁이 부분에 대지가 있을 때 여기에 건축선이 정해지는게 있는거고 세번째로는 시장문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그래서 세가지 건축선이 있는데 그중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 이거부터 보면 일단 어, 기본 개념부터 일단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일단 건축선은 건축환계선 원칙은 건축선이 되는 게 원칙은 대지와 모의 경계선, 도로의 경계선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게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소유너비에 어떻게 돼서? 미달되니까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의 건축선이 있고 두 번째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렇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선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미달도로 건축선, 모퉁이 건축선, 지정건축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달도로에 건축선부터 보면 <웃음> 에, 도로 중심선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의 상당한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다만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철도 등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경계선부터 소유너비의 상당한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게 그림으로 설명할 거를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요 일단 핵심 키워드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달도로일때 도로 무슨 선중심선에서 중심선, 소윤의비의 얼마만큼을 2분의 1중심선부터 소윤의비의 2분의 1만큼을 후퇴하게 되는 거고 다만 도로 반대쪽에 뭐가 있으면 경사지나 하천철도 등등 있을 때는 이제 중심선이 아니라 무슨 선 도로 경계선, 어느 쪽에? 경사지 그 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부터 얼마만큼을,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원칙은 중림선에부터, 중림선부터 소요 너비 2분의 후퇴한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을 때는 그 경사지 등 쪽에 도로 경계선부터 얼마만큼을,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미달도로 건축선, 아이 순서가 잘못돼 버렸어. <웃음> 애니메이션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웃음> 도로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부터 얼마만큼을 소유너비에 2분의 1 수평 거리로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을 때는 어느 선부터? 그렇죠. 중심선이 아니라 도로 경계선, 어느 쪽이 경계선? 경사지 쪽,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을,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단순해요. 근데 그림을 이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법, 법을, 그림으로 법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정할 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것 뿐이고,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예요.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선이 무슨 선부터? 중심선. 이 도로의 중심선. 여기 중심선이죠. 요 중심선부터 후퇴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로 중심선이고 여기서부터 후퇴를 이렇게 여기 얼마만큼 후퇴한 거야? 소유너비에 2분의 1만큼을 후퇴해서 선이 정해지고 이 선이 건축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이 선을 이제 못 넘어가. 원래는 여기도 내 땅이야. 그런데 이 선을 못 넘는다. 이게 이제 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분의 1만 후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쪽도 같이 후퇴해야지. 나만 후퇴하면 안되고 이쪽도 똑같이 2분의 1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지고 이 선을 못 넘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도로를 확보가 됐죠. 지금 이게 딱 어떻게 된 거야? 소유너비가딱 되는 거죠. 소유너비의2분의 1씩을 양쪽으로 태하니까 저절로 도로 소유너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소유너비 확보를 위해서 건축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미달도로예요. 근데 여기는 이쪽 부분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런게 있어. 그러면 원칙대로 중융선부터 2분의 1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지면 이게 지금 도로폭이 확보가 됐어 안됐어? 안되죠. 왜냐면 이쪽으로는 도로 설치가 안되잖아요. 경사지나 하천 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후퇴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중융선이 아니라 요선 요선이 무슨 선이야? 도로경계선 어느 쪽의 도로경계선? 경사지 쪽에 경사지 쪽에 도로경계선부터 여기가 이제 경사지가 있는 쪽이 도로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후퇴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후퇴한 거예요? 소유 너비. 소유 너비만큼을 다 후퇴해서 선이 정해지고, 여기 건축선이 된다. 요선는 이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둘다 도로 소유 대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조금만 후퇴하는 거고, 이쪽 가서 경사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많이 후퇴하게 되죠? 여기는 조금 약간 오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안 그러면 건축 못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축선을 이렇게 뒤로 정해가지고, 그, 후퇴해서 이제 건축을 하도록, 선이 정해진 겁니다. 여기서, 뭐 개념문제다 이해가 됐죠? 뭐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니고, 기억할 키워드는, 원칙은, 중류선부터 얼마만큼, 소유 너비의 2분의 1. 두 번째, 경사지 하천 철도가 있을 때는, 경사지 쪽에, 도로 경계선, 얼마만큼, 소위 너비만큼 개념은 단순하고 이렇게 건축선이 정해졌을 때 이게 건축선이고 여기가 도로경계선이에요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이 면적, 대지면적이 포함할까 제배 할까 제배를 시켜야 돼요 이건 계속 개인 땅이에요 그렇지만 대지면적 선정할 때는 이걸 빼고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도로를 쓰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면적에서 빼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미달 도로에서 건축선이고, 이제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모퉁이에서 의 건축선은 사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요 사진에 보이는 건물을 잘 보셔. 건물이 보통 일반 건물은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건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듯하게 안 돼있고 여기 어떻게 돼있어 여기 잘렸죠 잘라놓은 이유가 멋있게 질려고 잘라놨나 그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이게 그림을 아주 제가 신중하게 찾았어 <웃음> <웃음> 그냥 모떻이 잘려있는데 보면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죠 차가 우회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차가, 차의 차 우회전 요것 때문에 이제 건축성이 필요한 건데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 사거리 모퉁이에 그 대지가 있고 여기다 건축을 한 거예요 차가 직진할 때 문제가 없어 차가 저기처럼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우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회전 하는데 그 특히나 초보 운전 초보 운전 하신 분들이 옆에 봐안봐 옆에를 안 봐요 뒤에는 뭐 별로 엄두도 안 나고 <웃음> 그냥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하다가 어, 앞차 바퀴가 앞, 앞 바퀴는 이렇게 갔는데 뒷 바퀴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뒷 바퀴는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건물이 삐죽 나와 있으면 사고 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린다니까. 잘라, 이거 딱 잘른다. 여기도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이가 잘린채 건축이 되는 이유가 이게. 건축선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딱 잘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차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 사고 안 나도록 모퉁이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가각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각, 가로의 각을, 각도, 각을 전자가 이 전자야. 앞 전자가 아니고 앞 전자가 아니고 밑에 칼이 들어가 있어. 칼. 그러니까 자를 전자, 자를 전. 자랄 전자가, 언제 쓰는 전자냐면, 그, 향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뭐라 그래? 무슨 가이라 그래? 전지가이라고 하죠, 전지가위. 가지를 전, 자르는, 전지가위. 그, 그때, 통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삐죽삐죽 나온 거를 다듬듯이 자르는 거, 이때 이제, 그걸 이전자 써요. 그래서, 어, 가로의 각을 전 잘라서, 재, 제가 없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의 각을 이렇게 딱 잘라서 없애버리면, 차가 우회전, 좌회전, 편안하게 되는 거죠. 이, 이 가허천제가 안 되면 사고나요. 그, 다른 학원의 지하주차장이 지하층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요 여기도 이렇게 돌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쭉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원은 이 주차장 그 경사로가 가운데를 이상하게 막아놨어요. 가운데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딱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상당히 넓은데, 가운데를 이렇게 딱 서로 넘지 못하게끔, 턱을 설치해가지고 딱 기둥 세워서 딱 막아버리니까, 들어오는 차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나가는 차는 여기로만 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근데 여기가 좁다 보니까, 여기, 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서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가 좁아, 여기가 좁아. 이, 이 벽도 좁고. 차가 조심, 조심해서 가야 돼. 저도 항상 조심해.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해서 딱 꺾어야지. 생각 없이 꼽다가, 부딪혀요. 제가 제 눈으로 바로 제 앞에 차 부딪히는 거 봤어. <웃음> <웃음>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가는데 앞차가 막 가더니, 그, 아, 그 차도 되게 큰데? 커서 그랬나?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딱 가더니 여기서 차가 딱 섰어요. 그냥 쿵 하니까 섰어. 옆에 찍어가지고. 그래서 멈칫해서 가만히 있더니 한 1분 기다리니까 뒤로 빼더라고요. <웃음> 빼는데 보니까 옆에 차분이 그냥 찌그러진 게 아니라 이게 쫙 먹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차 철판에 그냥 주름 잡히듯 쫙 밀려가지고 참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여기에 뭐가 안돼 있어 <웃음> 가각전제가가각전제가안돼 <웃음> 있어가지고 어, 여기다가 가각전자 딱 잘라놨으면 차가 편안하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가각전자를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각전자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건축선은 바로 딱요거예요 차가 우회전, 좌회전할 때 편안하게 우회전하도록 건축선을 정한 건데, 이 건축선 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각도 있죠, 각. 도로가, 이쪽 도로가 이쪽 도로가 만난 거 아니야 도로, 도로 두 개가 만났는데 이 교차 각도가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게 되면 그럼 도로 두 개가 이 도로와 이 도로 교차한 거고 이 도로와 이 도로 교차한 거 아니에요 둘다 모퉁이죠 근데 이쪽 모퉁이는 차가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급존재 필요하죠 이쪽 모퉁이는 차가 그냥 이렇게 가잖아 거의 회전도 거의 없이 직진하듯이 가니까 여기는 건축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필요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건축선에 필요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교차각이 120도 미만의 교차각으로 만날 때 이때 건축선을 정합니다 120도면 어느 정도냐면 딱 수직으로 돼 있으면 이게 90도죠 이쪽 90도인데 요거를 반을 딱 나눠 정확하게 반을 그러면 요 각도가 얼마가 돼? 100? 응? 아 여기 90이니까 45에다가 90이니까 135도일 거 아니에요 135도 이 각이 135도야? 근데 120도니까 이거보다도 더 급하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각도를 가지고 만난 거기 때문에 차가 상당 부분 이렇게 꺾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건축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차각은 몇 도? 대입도 미만 그 차가를 가지고 만날 때 건축선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두 개가 만나는데 이 도로가 3m 도로면 건축선 정할까 안 정할까 3m 도로면 건축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좁으니까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 3m 도로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까 도로 소유도비가 원칙은 4 차량 통행 곤란 3 막다른 도로 2 곱하기 3은 6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들어가야 지금 3m 넘으니까 차가 일로 간 거지. 3m 도로였으면 차가 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m 이상. 3 m 이상은 돼야, 건축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쪽 도로도 3m, 4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이 도로가 10m 도로야. 건축선 필요 있어, 없어?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10m 도로면. 왜냐면 도로가 넓잖아, 이렇게. 넓은데 굳이 왜 일로 돌아요? 이렇게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이렇게 피해서 돌지 그냥 안 보고 눈 감고 막 그냥 갖다 부딪힐 거야? <웃음> 도로가 넓으니까 콩볼 피해서 돌면 되잖아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차되는 도로가 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넓어도 필요 없고 좁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4m 이상 8m 미만 도로가 되어야 돼요 4m 이상 8m 미만 외쪽 도로도 동일하게, 4m 이상, 8m 미만 도로가 만날 때, 그것도 교차각이 120도 미만으로 만날 때, 건축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건축선은 이제, 그 도로가, 여기, 도로가 만나는데, 이 도로도 4m 이상, 8m 미만 도로가 되어야 되고, 이쪽 도로도 4m 이상, 8m 미만 도로가 만날 때 건축선 필요한 거고, 이 각도가 적어도 120도 미만이 돼야 건축선을 정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후퇴할 거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뭐 1m냐, 2m냐, 3m냐, 4m냐, 이 얼마만큼 후퇴하느냐,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 그 기준을 외우기 전에 먼저 생각 해봐야 돼. 각도가 90도 미만으로 이렇게 만날 때와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어느 쪽을 많이 후퇴해야 돼? 90도 미만으로, 90도 이상으로 만나면 차가 살짝만 꺾는데, 90도 미만이면 차가 많이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안쪽으로 더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미만일 때 많이 후퇴하게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해 듣게 고요 90도 미만이면 많이 후퇴한다. 90도 이상이면 적게 후퇴도 된다. 그 다음에, 도로가, 좁은 도로가 만날 때하고, 넓은 도로가 만날 때하고, 어느 쪽을 많이 후퇴할까 생각해 보셔. 좁을 때 많이 후퇴, 넓을 때 많이 후퇴. 좁을 때. 이거 막 다, 99% 다 좁을 때 이게 나와. 왜냐면 좁아 보여가지고, 이거 우회전하려면 힘들어 보이니까, 이때 많이 후퇴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으니까 좀, 뭐, 조금만 후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호텔 안에도 본인만 조심하면 사고 안 나요. 본인만 가가지고 조심조심 지나가면 사고 안 나. 아까 그 상황이 저도 사고 안 사고 안나요 안 좁은데 그러니까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인이 그냥 그, 그 사고 나면 꽤꽤 있긴 기 거기 막 색깔이 항상 <웃음> 코너마다 거기에 색이 뭐딱 그냥 긁어놔가지고 그 옆에 막 까만색이고, 뭐 하얀색 막 붙어있더만, 항상. 근데, 본인이 조시, 저처럼 조심하면, 사고 안 나. <웃음> 조심만 하면. 그러니까, 좁아도 사실은 건축선 안정해도 되는데, 좀그 사고가 거의 안 나도록 하려면 이제 건축선 정하는 건데, 도로가 좁다는 거는 차가 많이 다녀, 가끔 다녀. 가끔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몇대안 가.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서 가면 돼. 도로가 넓다는 거는. 차가 자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차가 빈번하게 왔다 갔대 뭐 심지어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만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때는 많이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넓을 때 많이 후퇴하는구나 이 감이 좀 있어야 돼요 좁은 도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차만 빌리면 그냥 골목으로 딱 들어가 들어갔는데 또 밀려? 더 좁은 데로 들어가 <웃음> 그러다가 논두렁 길이 나오거나 제가 한 번, 그 전에, 그, 좁은 도로 찾아가다가 아주 그냥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 이렇게 무락산, 이렇게, 무락산, 무락산이 있고, 문학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려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으로 도로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오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지금은 터널이 뚫려가지고, 금방 가는데, 근데 터널이 안뚫렸었어 근데 터널 뚫어야 되니까 길을 이렇게 여기까지 일부 작업을 해놓고 응? 여기는 아직 안 뚫어서 막혀 있었어. 근데 가다가 이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내비 그 없이 막 다니다 보니까 대충 방향 보고 다니거든요. 가다가 어 이리 넘어가면 이쪽인데 딱 이제 감이 있으니까 이로 갔어. 갔더니 막혔어요. <웃음> 그러면 이제 돌아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막혀가지고 돌아 나오지 않고니까 보 이쪽으로 길이 있어 그래 그럼 이리로 가보자 그래서 이리로 갔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딱 끊기고 여기 또꺾어줘야돼아 길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그래서 계속 따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가면서 점점 좁아져 그래서 더 좁아지고 가다가 또 좁아지고 그 나중에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여기에 가가지고 차가 여기 가서 모퉁이에 딱찡겼어 그래서 조심해서 꺾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딱 찡겨가지고 그래서 뒤로 후진도 안 되고 직진도 안 되고 고민 고민하다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과감하게 가자 그래서 과감하게 딱 갔어요 그냥. 옆구리 쫙 긁으면서 <웃음> <웃음> <웃음> 과감하게 딱 가가지고 여기로 나왔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이렇게 갈 거를 하고 아, 뭐 힘들게 힘들게 봤. <웃음> 어 <막. 웃음> <웃음> 길이 이쪽으로 좀 낮으면 좋은데, 여기 넘나 있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 그냥 차만 긁어먹은 적이 있어요. 좁은 도로, 좁은 도로 막 찾아다니면 이렇게 돼.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넓을 때 많이 다닌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가 넓을수록 많이 후퇴하고, 또 도로가 좁으면 적게 후퇴하고, 각도가 90도 미만일 때 많이 후퇴, 이상이면 적게 후퇴한다. 그 상황만 이해가 되면, 요거는 안 해오도 다 풀려요. 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일단, 교차 가게에 따라서 도로가 두 개가 만났죠. 당해 도로와 교차도로가 만났죠. 당해 도로가 6에서 8, 넓은 도로가 있고, 4에서 6, 좁은 도로가 있죠. 교차도로도 6에서 8, 4에서 6.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 세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식으로 해서 만나니까, 세 가지 상황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만나니까 여덟 가지 상황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 상황에 따라서 4m 후퇴냐, 3m 후퇴냐, 2m 후퇴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이 표를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후퇴하는 게몇 m야? 4m죠. 가장 많이 후퇴하는 상황이 4m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4m 후퇴한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4m를 후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4m를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첫번째가 각도가 몇도? 90도 미만일 때그 다음에 두번째 당의도로 폭이 넓은거 즉 6m 이상 8m 미만 도로 세번째 교차도로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 요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때 래서그 몇m 후퇴한다? 4m 후퇴한다 그런데 <웃음> 이 도로가 이 도로가 7m도로, 그러면 6m 이상 8m 미만 도로죠. 이쪽 도로도 7m 도로면 6m 이상 8m 미만 도로죠. 이 교차 각이 89도다. 그러면 90도 미만이죠. 세가지 상황이 다 맞춰졌죠. 90도 미만이고, 당해 도로 6에서 8, 교차 도로 6에서 8. 이때 몇 m로 후퇴한다? 4m로 후퇴 4m부터 방법은 이 도로 경계선이 이쪽 경계선이 있고 이쪽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의 교차점이 여기죠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후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후퇴 이쪽으로 후퇴 몇 메달을? 4메달을 이쪽으로 4메달을 후퇴 이쪽으로도 4메달을 후퇴하면 두 점이 생기죠 두 점을 연결한 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후퇴하는 요 이제 4m 후퇴한 거고 4m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4m 후퇴할 때 조건이 3개가 있었잖아요. 9 0도 미만, 6에서 8, 6에서8요 조건 3개 중에서 한 가지가 바뀌면 그게 3m 후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가지가 바뀌면 3두 가지 이상이 다 바뀌면 2m 후퇴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판순해요. 4m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 3개를 먼저 기억해. 90도 미만 6에서 8, 6에서 8그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 바뀌면 3두개 이상 바뀌면 2 이게 끝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바뀌었어? 하나 가지만 바뀌었죠 왜냐하면 90도 미만이고 교차도로 6에서 8두 개는 같은데 요것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3이 되는 거고 여기도 하나만 바뀌었죠 90도 미만 6에서 8 하나만 4회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3m 보태 여기는 몇개 바뀌었어? 두 개가 바뀌었죠 각도는 90도 미만인데 당의 도로도 4에수 6, 교차도로도 4에수6두개 바뀌었으니까 2여기몇개 바뀌었어? 하나만 바뀐 상황이죠 당의 도로 6에서 8, 교차도로 6에서 8 각도만 바뀐 거죠 하나 바뀌었으니까 3 나머지는 다두개 이상이 바뀌죠 왜냐면 각도도 줄었고 도로폭도 어느 게줄니까다두개 이상 바뀌어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탄수의표면을 보면 복잡해 보여도 그3 m 후퇴하는 조건 이거를 정확히 아시면 돼 그래서 <웃음> 4 m 달로 후퇴하는 요 상황을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4 m 달로 후퇴하는 상황 첫 번째 각도는 90도 미만이다 두 번째 당의 도로 6에서 8이다 세 번째 교차도로 6에서 8 이게 다 맞을 때몇 메달을 4 m 달로 후퇴한다 여기서 한 개가 바뀌면 3 m 후퇴고 두개 이상이 바뀌면 2 m 후퇴로 바뀌는 겁니다 실컨데 요거는 이제 다 맞으니까 4 m 부 후퇴했는데, 여기가 5m로 바뀌었어.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바뀌었죠? 이때 몇 m 후퇴? 3m. 여기서 3m 후퇴. 이쪽으로도 3m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한 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도 5m로 바뀌었다. 이때는 두개 바뀌었으니까 후퇴거리는 2가 돼서 여기서부터 2m 후퇴, 2m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그래서, 그 모퉁이 건축선은 조건은 딱세 가지예요. 4m 호텔, 3m 후퇴, 3m 후퇴, 2m 후퇴 딱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3.5m 후퇴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딱세 가지로만 후퇴하는 겁니다. 4 m 냐 3m냐, 2m냐 그 상황은 이제 이렇게 표로 정해진 거고. 저기 모퉁이 건축선인데 자, 이 경우 이 건축선과 여기 도로 경계선이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 이 면적은 대지면적 선정할 때 포함할까요? 재배할까요? 이단 그것도 제배를 해야 돼. 요 왜냐면 하 여기도 왜 후퇴했어? 여기를 뭐로 쓰려고? 도로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를 쓰려고 후퇴한 거기 때문에 면적에서 빼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 이거? 만약에 이 도로가, 도로가 7m 도로고, 여기도 7m 도로고, 여기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돼지가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20이고 그 A 돼지의 면적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 물으면 계산을 할수있을려나 모르겠어. 일단 계산 방법은 이 사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에서 이 건축선 면적 요걸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각형 면적을 구하고 빼기 삼각형 면적 뺀 다음에 나머지가 돼지 면적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사각형 면적이 얼마가 돼요? 400이 맞을까요? <웃음> 사각형 면적이 400이 맞을까? 400이 안 맞아 왜냐면 각도가 89도 아니야 각도가 89도 각도가 89도면 그런데 평행사변형 면적 계산 여기가 60도다 60도고 여기가 20, 20m고 20m야 400안 나오잖아요 이거 면적 구할 수 있어? 요 면적을 구하려면, 이거 아마 못 구할까? 저도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직각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직각을 만든 다음에, 그 직각 삼각형의 면적 계산은 직각을 이루는 두 변, 두 변의, 두 변을 곱해서 나누기 2 해서 면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는 요 변의 길이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 변의 길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각도를 알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할때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코사인 <웃음> 아니면 <웃음> 사인, 탄젠트. <텐션트. 웃음> 코사인 탄젠트 를 해야 돼. 요 코사인 탄젠트. 아니면 또 있어 피타고라스 의 정리라고 있어. 요 <웃음> 피타고라스 정리가 요 제곱 요 요 변에, 직각을 이루는 이 맛변의 이이 제곱이, 직각의 이 제곱을 더한 거, 그거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겠지. 설마 이거 되겠어? 축제하는 사람이 <웃음> 콧사인,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 나올 수 있는 각도가 몇 도? 무조건 90도밖에 없어. 90도. 각이 모두 다, 다 직각이다. 그렇게만 내야 돼. 근데 시험에다 그것도 그것도 내기도 그런 게. 그리고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에이네 그 각의 합이 뭐 360이다. 이렇게도 못 내요. 그냥 무조건 다 직각이다. 이렇게만 내야 돼. 그렇게 써놓고 시험 문제 내려면 이게 수학 문제인가 이게 공법 문제인가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리니까 안 내겠지.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 답은 정해졌어 답은. 문제가 나고 무조건 답이 정해졌어. 계산안 해도. 이거는 답이 그냥 계산 안 해도 얼마냐면 395.5예요. 만약에 이 도로가 그 5m 도로였다. 그러면 답은 398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빼기 4.5냐 아니면 빼기 2냐 두개 중에 하나로 딱 결정돼요. 괜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웃음> 만약에 이가 7m, 7m 도로 각도가 90도. 그러면 후퇴 거리가 얼마가 돼? 후퇴하는 거리. 4 m 로 후퇴하려면 조건이 세 가지라 했잖아. 4m 후퇴할 때 조건은 각도가 90도 미만, 당해 도로 6에서 8, 교차도로 6에서 8, 교차도로 6에서 8, 6에서 8, 각도가 90도 미만. 여기는 90도잖아. 미만이 됐어, 안 됐어? 미만이 안 됐잖아요. 미만은 그 숫자가 빠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순간, 90도 미만이 아니다말 이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바뀌었잖아. 하나가 바뀌었으니까, 4m 부태가 아니라, 3m 부태가 되죠. 3m 부태 하게 되면, 이쪽 3m, 이쪽 3m. 그러면, 이 삼각형 면적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4.5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3, 3은 9가, 이게 사각형 면적 아니야. 그걸 반을 나눴으니까. 빠지면, 는적 요거 빠지는 거니까. 요, 요 면적. 그 4.5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대요. 4.5, 빼기 4.5. 만약에 요 도로가 5m다. 그러면 후퇴 거리는 2m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2m 후퇴잖아요. 2m 후퇴, 2m 후퇴.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여게 사, 사각, 여기 사각면적이 4인데 반을 나눴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두개 중에 하나야. 두개 중에 하나. 근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뭐, 코스 타인탄들를낼 수도 없는 거고 직각으로 내기도 좀 이상하고 혹시라도 나오면 답은 빼기 4.5 아니면 빼기 2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대지면적에서 재배시킨다 요거 말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구가 지정하는 고축선 시공구가 그냥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그냥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건축성과 다른 겁니다. 그냥 도로가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지면서 누구는 뒤로 물러서 건축을 하고, 누구는 앞으로 내서 건축하고, 누구는 가운데다 짓고, 뭐 이러다가 건물이 들쑥 나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선을 통해가지고, 건축선을 정해서 줄을 맞춰라 이런 얘기야. 요이 선에다 줄 맞춰라. 그러면, 이거 못 넘어가니까 건축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못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포기가 좋아지잖아요 반듯하게 그리고 보행상 지장도 안 주고 그러려고 정하는 게이 지정건축선이에요 근데이건축선 정하면서 이 도로 경계선부터 10m 는 뒤로 물러라 이러면 돼야 안돼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최대 몇 m? 4m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건축선은 그냥 4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대지면적 선장할 때 포함할까, 재배할까? 포함을 시켜야 돼. 이거는 그대로 포함시킵니다. 왜냐면 이거 도로로 쓰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줄 맞추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대지면적 그냥 포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어, 없어? 넘지 말라고 한 거죠. 넘지 말라고. 건축, 건축물, 담장 모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가 없다. 다만,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표 아래 부분 지표에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선의 수직면부터 무슨 의미인지 보면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고 건축선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건축선이 평면으로 보면 선이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대지가 이쪽이 대지인데 여기가 건축선이에요. 근데 평면의 선이지만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모를 위로 이뤄? 면을 이뤄지. 면 그러니까 수직 면을 넘지 마라. 그 말은 1층에서는 안 넘어갔어 건축선. 근데 2층에서 넘어가 버려.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넘지 마라. 이게 이제 수직면을 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는데 단 지표 아래에서는. 관계없어요, 지표 아래에서. 건축물을, 건축선 넘지 않게끔, 이렇게 지상이든 계속 못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여기까지는 할수없는 그건 도로니까.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건축해서, 여기를 뭐,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뭐, 근린상 생활시설로 쓰든, 이거에 관계없어요? 지표 아래는 관계없, 그러니까 지표에서는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 창문을, 달았는데, 여기다 출입문을 달았는데, 출입문을 열면서 건축선 넘는 구조,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열심히 막 달리고 있었는데, 지나갈 때 문이 밖으로 벌컥 열려버리면, <웃음> 그냥 콧 깨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창문을 열었는데 밖으로 열리면? 안 된다. 근데 10층에서 창문을 밖으로 열었어. 관계 있어, 없어?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 누가 부딪힐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로 면부터, 도로 면에서 몇 메다.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 그렇다라는 건 4.5. 4.5 이상이 좀 관계없고. 이 4.5를 보면 어디선가 보는 4.5야. 이 4.5. 어디서 보는 4.5지? 그렇지 여, 여 기서 보셨어? <웃음> <웃음> 이건 우연히, 우연히 맞추는 4.5고. <웃음> 보통 4.5가 굴다리, 굴다리 지나가다가 여기 써 있어. 고가 밑에 지나가다가 거기 써 있고, 거기에 똥그랗게 돼가지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숫자가 4.5가 보통 써 있어. 4.5. 4.1도 있고, 뭐, 4.9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4.5를 기준으로 설치를 해요. 요, 요 기를 요, 요, 고가, 굴다리나 고가나 요 높이를 4.5에 맞춰서 설치해. 나중에 높이가 바뀌는 이유가 포장을 하다가 계속, 덧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높아, 이게 높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너무 이렇게 이게 높아져가지고 이 문제 생긴다? 이럴 때이 깎아내요, 이것도. 깎아내는 거 봤죠? 아스팔트 작업할 때 이렇게 막 긁어내요, 이렇게 긁어내서 어느 정도 높이를 낮춘 다음에 다시 또 위에다 포장하죠? 높이 맞추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4.5 이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외울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뭐 이해만 잘 하시면 외울 것도 별로 없고 요요것만딱 외우면 돼요. 여기서는 건축선 지정건축선은 도시에서 몇 메터? 4m 그 다음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선 넘으면 안 되는데 어디서는 넘는다 지표 아래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구 창문 열고 닫으면서 넘을 수 없는데 어, 도로면에서 4.5 이하다. 자, 확인학습 2번이에요. 건축법영상 대지 A의 건축성 고려한 대지면적은 얼마냐? 이 문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눈길이 어디로 가야 될까? 설러 부지부터 봤어? 이거를 몇 먼저 봐야 돼요? 도로 폭 3m. 만약에 이 도로가 10m였으면 이 대지 면적 얼마가 될까?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출자신분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해. 아, 이게 뭐든 의미가 있어. 그냥 반듯하게 해놓지. 그냥, 대지를 기억자를 그려놔가지고, 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사각형 두 개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사각형은 얼마? 14에 10, 140이고, 위에 사각형은? 여기가 13대7이니까 7. 20인데 10이니까 10 7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m 도로에 다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 왜냐면 대지면적이 뺄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냥그 210이 됩니다 그리 사각면적 이거 이렇게 구하랬더니 어떤 분은 자기는 이거 싫대 이렇게 구하겠대 <웃음> 관계없어요 <웃음>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하면 이 면적이 얼마? 140. 그 다음에 이쪽 면적이 얼마? 어, 720이니까 70. 똑같아. 뭐, 어떻게, 어떻게든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m 이걸 보면서, 이 3을 보면서, 소유노비에 미달된 도로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죠? 미달도로니까 건축선이 정해지겠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뺀다.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했으면 그 다음으로 어딜 봐야 돼? 그죠? 렇 이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 가서, 대지가 있느냐? 여기 지금 설러부지가 있느냐? 만약에 여기 대지가 있었으면, 후때는 중류선부터 소유너비의 2분을 후퇴해야 되죠. 중류선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 그런데 여기는 설러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부터? 그죠? 설러부지 쪽에 도로, 경기선부터, 얼마만큼? 소유너비만큼을. 이 소유너비만큼을 이렇게 후퇴한다. 그럼 소유너비가 얼마예요? 4m가 어디 써 있어? 아니, 도, 현재 도로는 3m고, 소, 도로의 소유 너비, 여기서 필요한 도로 너비, 소유 너비는? 소유 너비가 어디 써 있어? 어딘가 써 있을 거 아니야. 잘 보면 써 있어요. 이 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차도 다닌다, 차. 차가 다니니까 3m. 원래 도로 소유 너비가 원칙은 4. 차량 통행 곤란 3. 막다른 도로 2 곱하기 3은 6인데 여기는 차도 다행 되니까 이 3m는 해당이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통과도로래. 자동차 통행 가능한 통과도로. 다시 말해서 막다른 도로가 아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유누비가 4다. 만약에 소유누비가 6으로 써있었으면 후퇴거리가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소유누비가 이제 4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4 m 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지고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럼 빠지는 면적이 얼마가 돼? 후퇴가 이제 4m 후퇴했는데 도로가 3이니까 대지으로 1이 들어왔고 이 길이가 10이니까 면적은 10이 돼서 아까 210이었죠. 빼기 10으로 해서 답이 몇 번? 3번. 그 210에서 빼기 10으로 해서 200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그 개별건축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쉬면서 고민해보세요. <웃음> 별거 없어.